안녕하세요. 앰스톤 정수호입니다. 여기는 강남대학교 샬룬관 여기 진료소입니다. 어, 저기 저렇게 열화상을 설치하였고요. 이렇게 어,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 대학 진료소에 어, CMS PC를 놓고 여기 듀얼 모니터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어, 이벤트를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제연하겠습니다이 과장 시작해! 저기에서 상황이 올리면 이렇게 이벤트가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어, 누군지 온도 감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진료소로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에 체온을 되게 돼 있습니다. 이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